안녕하세요 초원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, 저는 내일 27일 목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어, 이제 여름휴가를 늦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어, 혹시 또 사무실에 있는 줄 알고 어, 오셨다가 헛걸음하고 가실까봐 이 더운 여름에 아까운 시간 내가 오시는데 헛걸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, 그래서 유튜브로 휴가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녀오네요. 어,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무실을 비웁니다. 어, 다녀와서 또 새롭게 충전해서 어, 또더 즐거운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